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베아리스입니다 이번에 성물이 나왔죠 자신의 치확과 치피가 80% 증가합니다 무려 80%예요 이거 오늘 유튜브계가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딜러의 탄생의 영상이지 않을까 어,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나도 이제 만드는 거야 어, 기대 만 해본다고 했다 어. 자 필살기도 하나 올라가고요 모든 적금 455% 다 죽을 수 있겠지? 어. 초각성 다 투자해 줍니다 자 6초각성 갔고요 초진화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1 0 0 랩. 이제 장비까지 각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인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옵션 변경까지 돌려줍니다 근데 오늘 혹시 몰라 엄청난 발견이 나올지도 몰라요 자임마 개성이에요 여러분 지가 종벽불명이랑 서 있으면 생명관련이 5%씩 올라가 생명관련 총 15% 올라가겠고 스킬 사용으로 자기가 회복한 회복량이 60%만큼 종벽불명이 다른 아군의 피를 채워줘요 지가 피가 차는 만큼 같이 차거든 그러면 지 스킬이 뭐가 있느냐 흡혈 그 다음에 절망 절망도 흡혈이지 임마가 사실은 힐 딜러일 수도 있다 기대감 좀 올라가나 오옷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잘떴지자 오케이 그래서 생명 한 14, 14 정도. 나쁘지 않지? 이 정도 맞춰줬고, 공격도 한 13.8, 13.7 요 정도니까 얼14 정도. 아, 이런 정도로 한번 맞춰줘봤습니다. 그래서 투급이 6만. 오, 베아트리스 6만. 나쁘지 않아. 자, 그래서 짜본 덱은 바로 요 덱입니다. 어 일단은 꼬물 어, 종족 불명 종족 불명 그렇게 해가지고 일마가 종족 불명 아군들이 같이 서 있으니까 생명 관련 올라가고 흡혈할 때마다 우리 아군들 피차고 우리 멀리 누가 브레이크 걸려서 피가 탁된거 피가 또찰수 있어요 팍팍 척척 척척 척척 척척 척척 저들 멈춰 근탈를 이쪽에 내놨고 그래서 이 일마도 피가 찼다가 저 드프사 퇴치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어.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 이번덱 어떨지 몰라요. 예, 처음에부터 이제 좀 무서운, 어, 베이엔 딱 서있고, 이제 좀 무섭거든. 어, 요번, 어, 사람이고요. 사람이고요.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구수형 또 뭐야? 저 꼬마에는? 뭐또 택시를 마시나 보다 할 거예요. 아, 나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하다. 하다. 일단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일단 회불 걸어 놓고요. 한대 치놓겠습니다. 예, 근타로 들어있더라고. 우리 차단 안 당하게끔 잘 해서 한번 때려좀죠 파바바박! 어, 2만, 2만 8천인가? 방금 저건 뭔데? 야, 니 치저치방 80% 올라간 거 아니었나? 베아트리스야, 니방 네 우세속으로 친 거고, 1인기였고, 2만 8천요? 자, 아, 여기, 여기 딜러는 아니니까. 저, 저, 자, 보자. 얘는힐 딜러다. 힐 딜러. 자, 치고 있는데, 우리 근탈리 있어요. 근타리 있어요. 피가 깎인 거를 우리는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탈리 상대 근탈리 들어있어서 듬직하신나뭔데 우리는 어떻게 간다? 일단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한번 써볼까? 다시 1인기 베아트리스한테 기회를 줘봐. 파파 하고, 일단은 다이앤 퇴근 좀 부탁합니다. 파바바바 집에서 좀 쉬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컷. 뚝뚝뚝. 반 발전이다.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다. 나 지금 쟤한테 여러분 모을 엄청 쓰고. 어? 아니, 아니 기다려 봐봐. 근데 우리 딜 양으로 쟤를 평가하면 안 돼. 쟤는 엄청난 서포터의 가능성이다. 가능성 있다. 약간 슈나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올 수가 있어요. 시 보세요. 예. 쉽게 못 죽입니다. 자, 왜냐?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자, 그 다음 판에 보도록 하고 죽일게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판에 보여드릴게요. 어, 자, 들어갈게요. 자, 죽어라. 자, 다음 판에 베아트리스가 이제 회복해내면서 하는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어, 반가웠고요 약간 제가 또 사람이고 해서, 조금 베아트리스, 그래도 내가 베아트리스 스킬 두번이었었다 샤프다, 어. 야, 근데, 진짜, 저분 좀 당황이 했겠다 베아트리스가 막뭐 때리길래. 내가 뭘 당한 거지? 나, 베아트리스가 나한테 뭘한 걸까? 아프지는 않는데 뭔가 서포팅을 한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좀 있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기쁨을 느낍니다. 어? 새로운 어떤 학설을 제시하는,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휴, 어휴 큰일 났다. 왜 요리가 다떨어졌다 요리가. 저거 음식 좀 만들어 올게요 2000년 후. 자, 장조 봐왔어요. 요리 하나 먹고. 하여튼 내가, 요리 안 먹고도 할 수, 할, 너, 어? 어? 요리 안 먹고도, 어? 멈춰! 자, 까킹아 니, 네, 베아트리스, 니 네, 누군지 알아? 쪼리, 어, 잠깐만요. 와, 이, 야, 초살 당하겠는데, 우리? 이번에도 베아트리스가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좀 이길게요. 예, 일단은. 제가, 그게, 베아서봐 나올 거야, 이제. 베아트리 어? 야, 끈타로 들어있었어. 와, 세 장을 다 뽑아내네. 각킹이 3장을 뽑아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아직도 무서워요 그래도 이 덱은 아직 무섭습니다 신부부린이 혹시 패가 두장 뜬다거나 이러면 야, 베아트리스야 네 능력 보여줄 때가 됐어 이제 우리 맞, 맞잖아 맞 이제부터 어그럼 치봐봐 왜 이렇게 세게 치노? 야 설마 치우세요 뭐? 치봐봐 <웃음> 잠깐만 배터트리스제 이제, 이제 보여주려고 했거든 아 아깝네 아씨 오늘 막 난리 날뻔 했다 자 상대는 회복을 못하게 하고 우리는 흡혈을 한다 아주 이기적인 전략이다 팍! 샥 파바박! 33,000 자 우리 피가 어? 피가 찼지? 피가 한 3,000 찼나? 메마블님들 <웃음> 이게 맞나? <웃음> <처리하고> <웃음> 뭐 성물 뭐 치확치피 80%라미야 아잠깐아 아, 아직 몰라 아직 그헉 잠깐만요 어 아, 잠깐만 우리 꽃물 지금 어. 자 우리 데아트리 절망 피해 한번 볼게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한 번만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절망 36시간 하면서 피가 뭐가 피 많이 찼지 뭐가 막겹쳐고 숫자가 피가 찼나 왜 피가 왜 잠깐만 아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끝나지 알았어야형 포기 안 한다 형 주장 열 만듯이 포기 안 한다 잠깐 이서 봐봐 잠깐만 이덱이 덱이 아닌가 보다 아, 아 내가 너무 살상 덱을 골라서 그래요 살상 덱이 아닌 이 덱은 버티는 덱에서 좋습니다 오케이 야 난리났다 힘들겠습니까 이제 금강불계다 이렇게 되면 어, 람 들어있어가지고 종족 불명 다 스텝 올라가고 슈나 있겠고 슈나 때문에 종족 불명 바피감 있겠고 종족 불명한테 힐해주고 종족 불명으로서 얼리고 드디어 내가 덱을 찾아 봤나? 자 영상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 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자 본방 들어갑니다 야 이거 베스타야 네가 오늘 첫 번째 희생양이 돼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일단 스타트는 자 소면 하나 걸어주고 자 앞면 움직이지 마세요 기절시키놓고요. 우리 천천히 밟아올라갑니다 이 덱은 그렇지 어, 회부로 걸겠지치 보세요 우리 얼마나 단다한지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 회부로 걸렸네 잠깐. 우리 몇또어 도... 잠깐만 두번 쳐버렸니? 두번 쳐버렸니? 언다야 우리 회부 어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누구 성물이 우리 디버프 하나는 풀잖아 그렇지 아 하하하하하 <웃음> 야 이게 꿀조합인데? 야 이러면 때리면서 피를 채운다 이번에 아, 야, 아, 야 아, 아, 미안합니다. 예, 제가, 뭐,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핑계를 깨줘버렸어. 저, 저, 저, 저, 저절로 나갔어. 아, 잠깐만. 야, 저 페스타, 페스타 핑계를 시켜야 돼. 페스타. 패들이 다 뭐, 질질거리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야, 잠깐만. 치지 마봐. 어, 잠시 강했다. 아. 아, 이렇게 됐구나. 내가 페스타 얼리려고 그랬거든. 진짜. 진짜 페스타 얼리려고 그랬는데. 자, 또 기절 있지? 기절시키고. 니도 기절하고 그리고 슈나힐 하나 쓴다 이말이야 자 후라 들어가고요 괜찮아요 우리 람도 람 람도 지금 선물 만들어 줬거든요 람 선물 굉장하다 빡 어, 사람인 것 같아 어 플레이가 사람인 것 같아 정확하게 잘 때리신다 어 사람인 것 같아요 어어 죽어버렸다 와 하나 더 있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는 야 가만히 있어 봐봐 쉬, 쉬, 쉬. 이제 방금 이게 좀 카드들이 뭘쓸게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나갔잖아, 아까. 그것 때문이야. 이거는 베아트리스가 잘못한 게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베아트리스 기 죽이지 마세요. 베아트리스야, 너의 능력을 아직 보여줄 때가 남아있다. 와, 라인하르트다. 개잡됐다 야, 35만. 야, 우리 눈 감아. 야, 베아트리스야. 너무 잔인한 장면 보면 안 돼요. 우리, 베아트리스, 우리 귀여운 우리 아이한테 너무 잔혹한 장면을 보여줄 수 없어서 제가 잠깐 전원을 꺼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어린이에게 꿈을 줘야지. 어. 자, 제가 뭐, 우리 베아트리스 어린이한테 어 재화를 뭐 쓴, 그, 그거 아까워하겠어, 내가? 어? 좀 많이 쳐받긴 했지. 뭐, 초각성 코인 돼가지고, 어, 목걸이, 목걸이가 죠 아까, 유알 어, 목걸이 좀들어가지고 어, 안그러지 마신 재화가 좀 되는데, 온천이 마신 재화 좀 꽂히고, 아,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 내가 본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누구? 어, 정말 필살기 증가 못 시키는 게잖아. 자, 베아트리스 필살기 준비합니다. 너 진짜 다 끝났다. 베아트리스 필살기 준비합니다. 자, 파바박 지금 소멸 한번 해주고요. 흡혈, 빡! 지금 흡혈할 필요 없어요. 피가 차지만 풀피니까. 어, 우리 여차하면 선맬 빙결시킬 수 있구요. 1보세요 쉽게 죽는지. 우리 종족불명댁 단단합니다. 쉽게 안 죽는다. 우와! 얼었다. 까, 어! 우와! 1.4 개 시렸다, 진짜. 자, 베아틀스 팬은 좀, 없 어, 어, 어, 어, 없는 것같고요 지금. 그럼 요렇게. 어? 요렇게. 아, 요렇게. 어때? 자이대이 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대를 멈출 수 있는 스킬들이 많거든. 그래서 멈춰놓고 필살기가 세지 않겠지. 질지그는 필살기겠지만 모아가지고 빵빵빵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치잖아, 막 우리를. 어, 차, 너도 온다니까. 자 저기도 얼리고, 여기도 얼리고, 필살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웃음> 어때 어때? <웃음> 계산까지. 자, 셋다 얼음. 자 이제 얼음 땡에서 우리 땡 들어갑니다 땡들어갔더니 죽일 수 있나 베아트리스야 설마 치확지피가 80% 증가인데 이번에 죽여야 되거든요 베아트리스야 믿을게 우리 베아트리스 스킬 많습니다 스킬 많아 이성 두개더 붙었다 팡! 베아트리스 유튜브 가원 가자! 뿅뿅뿅뿅뿅뿅뿅 우와 이거 뭐고 야이 딜이 왜 이런데? 정말 치저... 성가지구나치치확지피 80% 저, 뭐하는데, 정말? 너니 뭔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내마을 너무한 거 아니야? 시확 GP가 80% 같은 거 한다면, 필사기 4렙이고, 내가 여기에 재활을 투사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박수 한번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초겨운 되지 않았나.